도 되지만 조금 눈에 거슬리는 게 있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음요 화면 있죠 이 각도의 화면이 어, 피사체가 이렇게 너무 멀리 찍힌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앞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크롭한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소스는 여기 있죠 선택을 하시고요 자 효과 컨트롤 창에 가서 원래부터 있던 모션이라는 이펙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크기 조절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스케일 얘를 클릭 앤 드래그 해서 숫자를 늘리시면 이렇게 확대가 돼요 한요 정도 크기로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포지션은 상하 좌우 조절이거든요 얘로 상하를 조절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로 좌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괜찮네요 이렇게 해서 한요 정도까지 쫙 올릴까요? 요정도까지 올려서 좌우 맞춰줄게요 자이정도자 그리고 또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뭐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음, 한번 가까운 거 보여줬으니까 이번에는 좀 멀리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절했던 포지션과 스케일 값을요 복사를 해서 다시 여기 옮기는 방법도 있어요 앞서 우리 컬러 보정할 때도 한번 해봤는데요 자, 여기 클립에 적용되어 있는 모션 포지션과 스케일 안에 우리가 이 값들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 얘가 포함되어 있는 모션이라는 이펙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시점 복사가 됩니다 자, 그거를 적용시킬 메인을 찾아가서 컨트롤 V 하면 그대로 적용이 되죠 어, 얘는 새로 생기진 않고요 원래 있는 거라서 값만 갖다 붙이게 됩니다 자, 얘는 위에 자막이 살짝 들어가니까 상하만 조절하면 될것 같아요. 한 정도만. 자, 그리고 또 넘어갑니다. 엉덩이. 자, 엉덩이는 문제가 하나 있네요. 일단 동작을 다 가리고 있고요. 그리고 옆에 이 분이 촬영되면 안 되는데, 어, 촬영이 돼버렸네요. 자, 이것도 크롭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해당 클립을 선택하시고 모션으로 가신 다음에 스케일 값을 늘려요. 그리고 상하 좌우를 조절 하시면, 자, 화면 바깥으로 밀려나서 안 나오게 되겠죠. 자 조정하시다가 이렇게 까만 띠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띠가 나오면 얘는 화면에 그대로 까맣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까만 띠가 안나오게 잘 조절하시고 그리고 이 동작은 이 동작은요 다리가 벌어졌을 때가 있고 다리가 모였을 때가 있잖아요 다리가 모였을 때는 발끝이 화면으로 나가면 안될것 같고 다리가 완전히 벌어졌을 때도 발끝이 나가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예, 상하, 좌우, 크기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되겠죠? 그 다음에 글자는 이제 이렇게 되면, 이렇게 됐을 때 가려지니까, 이 자막의 위치만 자막을 선택하시고요. 자막을 클릭하고, 얘만 그냥 밑으로 이렇게 내리면 될것 같아요. 자, 다시 또 넘어가서, 자, 뭐 이것도 괜찮고요. 이것도 괜찮고, 자 여기 한번더 나왔죠 자 앞서서 조정을 했던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해당 클립을 클릭하시고 모션 가서 컨트롤 C 복사하신 후에 똑같이 엉덩이가 적용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서 클립을 선택하고 컨트롤 V 해서 붙여주시면 돼요. 이거는 다 해야겠네요. 이거 자체가 아예 문제니까 또 엉덩이 부분 찾고 컨트롤 V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니고요. 클릭을 해야지 여기 붙습니다. 자, 다시 엉덩이 찍고, 컨트롤 V. 복상기 있으니까 계속 컨트롤 V만 하시면 되죠. 클릭, 컨트롤 V. 클릭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안 붙어요. 자, 여기도, 아이고, 많기도 하네요. 컨트롤 V. 오케이, 됐습니다. 제일 마지막도 뭐, 조정은 좀 해줄까요? 어느 정도만.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만 조절하면 되겠네요. 동작이 끝입니다. 여기까지가. 자 이렇게 하면 화면에서 조금 눈에 거슬렸던 부분들이 싹다 정리가 됐습니다 오케이 이제 수정 작업까지 했으니까요 이제는 마무리가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제일 앞부분으로 와서 이 동작에 대한 설명하는 어떤 타이틀 같은 게빡 박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넣어 볼 텐데 어, 그 부분은 어떻게 만들까요 조금 프리미어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 또 있을 것 같고요. 다른 프로그램을 쓰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, 오로지 프리미어에만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